아, 잠깐만, 와 씹. 얘네 이지면 안 돼? 내가 지고 싶어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졌어. 오히려 좋아. 아 지는 게 좋지나. 오히려 좋아. 아 이거 발견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어, <웃음> 와, 시간 없어, 시간 없어, 빨리, 빨리, 빨리. 굴을 차라리 쓸거 그랬나, 그냥? 아, 굴 쓰는 게좀더 야미했을 것 같긴 한데. 더미 체스. 아 불안 굉장히 좋았는데 아 4놈이는 좀선 넘었죠? 5놈이는 좀 자리가 없어 쓰고 싶은데 자리가 너무 없어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시간 없어 진짜 아육놈이는육놈이는못 찾겠다. 내가 육놈이는못 찾겠다. 이는 내가 못 찾겠다. 음, 고있는개맛이겠다 잠깐만 이거를 계속 써야 돼. 이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첨보라서 쓰긴 했는데. 이거 사고 팔아도 좋고. 여기다 너 들어가면 돼봐. <웃음> 227 놈이. 장구장, 어차피 돈안 되니까. 아. 둘, 100%입니다. 셋, 넷, 다섯. 내지 마. 베이, <웃음> <웃음> <이겼습니다>. 겼이니습준다베네요 <웃음> <웃음> 세네요 이제 개구리 사냥을 가야 되겠구만, 개구리 사냥. 하... 아,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촉수 때문에 이게 화이트메인이 밀리잖아. 이건 변순데 맞다. 촉수가 있었지. 나 <웃음> 수박 한 대. 오, 수박 두 와. 근데 한 번에 동시에 긁으면은 이게 스탯이 잠깐만요 잠시만. 아 이게 스탯이 스탯이 자식아 어쩌라고 퍼지지 않으면 내가 이긴다고 퍼졌으면은 스탯이 딸렸겠다 이번 하스폰도 재밌게 보셨나요?